밥뭐 먹어? 편의점 백반 안녕하세요 심쿡입니다 오늘은 오프닝처럼 편의점 먹방 제가 수류생을 진짜 좋아해요 거기서 편의점 정찬? 편의점 백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다 <웃음> 바로 찍어야겠다 했는데 네, 추석이 껴있어가지고 이제 찍습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오늘은 이율입율어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 무슨... 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하나 비율, 비 그 네. 이거 하나, 이거 왔죠 이거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샌드이치 하나, 더있 하나, 밥거이 하나, 이있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 이번에 마지막화에 이제 편의점 정착 편의점 백반이 나왔어요. 삼각김밥은 뭐가 나왔는지 못 찍었고 김밥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참치 마요 김밥하고 아니 빨간 그런 김밥이 있어가지고 요거 전주비빔 샀고 그리고 더블 에그 샐러드 샀는데 에그 베이컨 마요 김밥인가 그거였어요. 소세지가 아니라 약간 이런 핫바였던 걸로 제가 봤거든요. 이런 모양의 라면이었는데 어, 육개장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만두도 있었어요, 이렇게. 밥은 역시 국물라면이랑먹 같아요. 아까 목 막혀, 아까 목 막혀가지고 힘들었어요. 장저 진짜 오랜만에 먹거든요. 약간 진짜 딱 추억의 맛이야. 얼었을 때 스키장이나 아니면 눈썰매장 딱 추웠을 때 이제 딱 놀고 나서 먹는. 또시지도않으 이런 합빠 합파, 이런 합빠여야 면은 이렇게 그 뚜껑을 하든가 아니 이렇게 접든가 아니면 왕뚜껑은 그 뚜껑에다가 먹는 묘미가 있어. 물에 밖에서 아, 라면 먹고 하면 진짜 맛있겠다. 아... <놀람> <놀람> <놀람> 아, 진짜 라면 국물이 내 몸에 쫙 흡수되는 게 느껴져요. 짠! 네, 오늘 이렇게 스르생에 나온 편의점 정찬, 편의점 백반을 먹어봤습니다. 추억의 약간 매점? 추억에 놀러 갔을 때 약간 먹었던 그런 맛들인 것 같아요. 그 국물에다가 삼각김밥. 자, 스르생이 끝나서 너무 아쉽습니다. 진짜 재밌게 보고 맨날 울고 웃으면서 봤던 드라마인데. 네, 그럼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스마트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서 만나요. 안녕! 신쿡.